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우리가 볼을 실때 나와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하나 있죠 바로 피니시때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서 피니시가 몸이 뒤집어지면서 잡히는 경우 그래서 오늘은 체중이 이렇게 오른발에 남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때 지금처럼 체중이 오른발 쪽에 남게 되면 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 빠지게 되고 혹은 뒤집히고 그렇게 되면서 클럽은 열리거나 닫히거나 혹은 스쿠핑이 일어나거나 찍어치질 못하게 되고 또한 뒷단과 탑볼 등 미스컨택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체중이 뒤에 남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백스윙 시 잘못된 체중이동입니다. 셋업 때 체중은 아이언을 기준으로 내 몸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혹은 약간 왼쪽에 위치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갈 때 체중이 좌에서 우로 혹은 중앙에서 우로 이동을 할때 오른발 전체의 체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발의 날 쪽으로 체중이 밀리면서 몸이 이렇게 특히 골반이 이렇게 밀리는 동작이 나오게 된다면 왼쪽 무릎이 딸려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축이 오른발 중에서도 오른발의 바깥쪽에 축이 잡히게 됩니다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무너졌던 왼무릎을 다시 살리고 체중을 보내서 공을 쳐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동작이 발생을 하고 체중이 오른발의 바깥쪽에 걸리면 이렇게 뒤에서 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백스윙이 갈때 체중은 어느 곳에 위치를 해야 되냐 아이언의 경우에는 체중이 지금처럼 왼발에 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도 클럽을 아래로 던져주면서 왼발 내에서만 체중을 움직여 주셔도 공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를 이렇게 친다면 드라이버를 좀 찍어 칠 확률이 조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언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왼발에 체중을 두셔도 되고 혹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중앙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놓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안 돼서 체중을 오른발 쪽으로 넘겨주더라도 이 발의 안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뒤꿈치선상 이 안쪽을 이렇게 걸어두신 상태에서 오른발 날 부분이 살짝 떨어지게 틀어진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골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하체가 잡아주는 모양의 하체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내 몸의 중앙 혹은 살짝 왼쪽 이곳에 위치하게 되면서 그대로 다운스윙 때 공을 찍어 치면서 공을 보내기가 훨씬 더 쉬운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체중을 오른발로 보내주더라도 왼발에 잡아 둔 상태에서 오른발로 보내는 왼발과 오른발의 힘을 동시에 쓰는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체중은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또한 체중이 옆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시 뒤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몸은 우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제자리에 잘 잡힌 상태에서 회전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아이언의 경우에는 셋업치부터 약간 중앙보다 왼쪽에 체중을 두시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시 왼발의 앞꿈치 쪽에 체중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주시게 된다면 그대로 다운스윙 때 뒤로 빼주면서 공을 쳐주면 되기 때문에 피니시때 체중이 뒤로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드라이버의 경우는 셋업 때 체중이 중앙이나 혹은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볼이 왼쪽으로 가면서 왼손보다 오른손 그립이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는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클럽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서 우리의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그럼 체중의 위치는 중앙이나 중앙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오른발로 체중을 넘겨주시면 오른발의 날, 바깥쪽으로 체중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아이언과 마찬가지로 오른발의 뒤꿈치로 체중을 보내주시면서 왼발의 앞꿈치에 같이 체중을 유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을 유지할 수 있고요 혹은 오른발의 안쪽 오른발로 체중을 넘겨주시더라도 오른발의 안쪽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오른발의 안쪽을 버텨주시면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지금처럼 골반이 살짝 앉으면서 접히게 돼서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는 그로 인해서 다운스윙 때 여기서 바로 공을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백스윙 자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혹은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어퍼 블로우가 너무 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아이언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셋업 때 체중을 아주 약간 왼쪽에 두시고 자그 상태에서 왼발의 앞꿈치에 힘을 발가락 쪽에 힘을 둔 상태에서 백스윙 뒤꿈치 쪽으로 빠지면서 다운스윙 그러면 은 머리의 위치를 완벽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을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연습을 해주실 때는 오른발의날 쪽에 지금처럼 공을 하나 끼워두시고 안쪽에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면서 회전하는 연습을 혹은 오른발 발가락 쪽에 공을 끼워두시고 체중을 오른발의 뒤꿈치 쪽으로 보내주시는 연습을 이렇게 해주면서 볼을 치신다면 은